여러분 지금 9시 49분이고 저 퇴근할 건데 요거는 회사 이름이니까 가리고 <웃음> 저 오늘 이렇게 친한 심사역 언니 오빠들이 돈나무를 보내줬어요. 이거 돈나무래요. 돈 많이 벌라고 <웃음> 이거 오늘은 집에 가져가려고요. 요거는 사실 못 가져갈 것 같고 요거 두 개는 저 집에 택시 타고 가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. 퇴근을 해볼게요. 오늘은 택시 타고 갈 거예요. 이거를 들고 가야 되니까, 합법적으로. 하고 꽃 잠깐 보고 저녁을 먹으려고요. 떡볶이 시켰어요 떡볶이. 맛있겠다. 떡볶이 그리고 와인. 짜라란. 일할 거 남아있어가지고 뭐 하나 보고 이거 먹, 먹고 같이 일하려고요. 텍스트북이라는 k 이런 거아 근데 그게 엄청 맛있니 내가 저번에 사온 거잖아 발렌타인 선물로 그 텍스트북? o m e Road. Good textbook. Not Eden. I don't k n o 또또 찌질이라고 놀리려고 나 <웃음> 아, 먹고 있지 않았으면놀렸을 텐데 어, 미리 캐먹었어 그래? 나 어제 딱그 생각했거든 이런 거있아 이거 볼까? 진짜 유니콘 나올 수 있는 시장인데 어. 재밌었던 게 케이크라고 이제 스노우 자회사 중에 영어 교육하는데 거기 있잖아 거기서 이제 대표... 여러분 오늘 나가기 전에 선크림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세개의 선크림은 모두 다 얼루어 5월호 자외선 차단 특집 기사에 소개될 제품이고요 왼쪽부터 랑벨, 그리고 오휘, 미앤케이 제품입니다. 근데 이세 가지가 매력이 다 달라가지고 하나씩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.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랑벨의 내추럴 프레시 업 선크림이고요. 요거는 일단 발라보면 은 얼굴에 올릴 때는 백탁이나 눈 시림이 없고 피부에 되게 쫀쫀하게 잘 밀착이 돼가지고 좋더라고요. 그 촉촉한 제형인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번들거림이 없어서 데일리로 쓰기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. 그 저자극 유기자차 선크림이라서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. 좀 묽은 로션 같다 보니까 저는 팔다리에 바르기에 이게 되게 좋은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골프 치러 갈 때나 외부 활동이 많은 날 쓰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고요. 다음 제품은 오휘 제품인데요. 이거는 성분에 비타민 성분을 배합한 비타민 B 콤플렉스가 5% 함유가 되어 있대요. 그래서 자외선 차단에 굉장히 강력한 제품이고 지친 피부에 약간 좋은 성분의 선크림을 쓰고 싶어 싶을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발라보면 저는 되게 좋았던 거는 이거를 좀그 화장하고 나서도 약간 수시로 덧발라줘도 뭉침 현상이 전혀 없어서 그런 매력이 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가로로 뚱뚱한 게 아니라 세로로 길쭉하고 그리고 이게 열릴 때가 되게 약간 뻑뻑 하거든요? 근데 저는 휴대를 하고 다니고 싶은 사람인데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어요. 이거는 리앤케이의 인텐스 브라이트닝 셀 에센스 제품입니다. 이게 여기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을 지닌 제품이거든요. 이 말만 들으면 뭐랄까 이 화장품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데 엄청 촉촉하고, 여기 발라보면, 엄청 촉촉하고 산뜻한 에센스 제형이에요. 이런 느낌. 되게 촉촉해요. 저는 이세 가지 제품을 다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셋다 진짜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. 선크림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... 아, 예. 여러분 롯데월드 왔어요. 토요일이고 저는 제가 이직을 하고 나서 맞는 첫 주말입니다. 근데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. 일단은 제가 1, 2주 간격으로 생리를 계속 해가지고 병원에 다녀왔거든요. 근데 그 혈액검사 안, 일단 안 하고 초음파 검사 했는데 초음파 검사만 해도 너무 단낭성 난소증후군이 빼박이라고 하셔가지고 기분이 일단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막 생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것도 너무 짜증나고 그리고 지금 2시 반인데 오늘 아직 아무것도 생산적인 일을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. 근데 할게 없는 날이면은 그냥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편히 쉬면 되는데 할게 진짜 많거든요. 지금 해야 될 것들이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시간은 가고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상황입니다. 그래도 꽃은 예쁘게 폈네요. 손을 잡아 따라와. 뭐저키안 적혀 있어? 응 뭐. 이것도 화분이야. 응? 하나 더 있어. 식물을 이렇게 담아줘. 가이도 있네. 그 약간 물, 러트, 이건 다른 거네. 와 진짜 식물을 시켰구나. 얘들아 고생했 에이, 쟤네가 한게뭐 있다고. 그냥 가만히 <웃음> 박스 안에 앉아있으면 아저씨가 데려다줬구만. 응, 여러분 호텔 왔고요. 뷰가 되게 예뻐요. 따라란! 남산 뷰랍니다 이렇게 바로 남산이 딱 보이는 방입니다. 기분이 약간 좋아졌어요, 지금. 일하다가 을 저녁에 와인 마시러 가려고요. 일을 좀 많이 해야 편하게 마실 수 있을 텐데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라운지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라운지랑 내일 아침에는 조식도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 아주 그냥 심플한 화장실이에요. 슬리퍼. 슬리퍼. 슬리퍼. <목소리도> 음, 아마리토에 위스키를 던진 는더파더고있습니다다 <독독도의 Cuz> <독도의 굳이> uhm <독도의 굳이> 뭐야. 얘네 공공장소에서. 얘네 아직도 이러고 있네. 인식. 여 편의점 다녀왔어요. 생리대도 하나 샀고 와인을 한병 샀습니다. 저는 술을 잘안 마시는데 남자친구가 술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건 제 거. 여러분, 저 클렌징 폼을 안 가져왔는데, 오늘 따로 파운데이션을 안 써가지고, 그냥 비누로 지우려고요. 진짜 맛있긴 라면 안 먹어 본 애들도 많겠지 생은 그래 가끔은 진라면이 맛있을 때가 있어. 잘 먹겠습니다. 저는 8시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패스트파이브 있는 15층으로 가고 있어요 퇴근합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10시 반 택배 온게 있어가지고 사보려고 하네요 두 명이서 보내주신 원피스에요 스위드 원피스 길것 같긴 한데 잘 입어 볼게요 <웃음> 요거는 셔츠 그리고 요거는 원피스 아 근데 너무 긴데? 이거 어떡하지? <웃음> 아 이거 너무 길다 어떡해 아 이거 너무 긴데 생각보다?